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깨비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러 가볼 거예요. 그은 제가 음. 아니라. 자 모두들 자리에 앉으세요. 난이도는 어려우죠. 어려움. 와 음. <웃음> 일반 미호다. 어? 어? 너 설마 아, 니야나 어려웅이야! 설마 일반한 건 아니겠지? 쉬운 모드 한거 어. 아니겠지? 쉬운 위호다 화재, 화재 경보를 태연 화재 경보를 뭐 해볼까? 어? 오, 뭐야? 수업받기 싫어서 화재 경보를 울리는 우리! 아, 땡땡이 치는 거구나! 그런 느낌으로 어, 어, 하지만 도깨비 선생님한테 걸리고 만나네! 어, 도깨비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쭈? 어 쭈? 미끄러졌다 뭐야? 갑자기 자는데? 아이 선생님 뭐야 선생님 일어나세요 <웃음> 예 일어내시라고요 도깨비 선생님이 많이 피곤하셨나 본데 오늘은 학교 땡땡이쳐도 되겠다 뭐야? <웃음> 도깨비 치려고 하는 거니? 도깨비 선생님께서 또 우리가 땡땡이 치는 걸 알고 지켜보고 계셨었어. 조심해. 선생님. <웃음> 와 어, 선생님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빨 봐. 볼까? <웃음> 선생님 좋아. 교정 받으셔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선생님인 것 같은데. 오. 어 눈이 나 따라와 선생님 토끼부 선생님. 좋았어. 자. 내가 제일 잘해. 흡. 오. 네, 내가 제일 네, 멋있어. 내가 3등이다. 좋아. 슈... 내가 땡땡이 1등이야 쉬움미오 꼴등 쉬움미오가네 자꾸 일반이야. 위를 오오. 봐! 오오. 위를 피해서 가야 된다고 오, 너희들이랑 부딪히니까 몸이 튕겨져 날아가! 우와, 오 깼다 아니 이건 학교 도서관이잖아 하지만 저기 앞에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 걸 여자 선생님이라고 하게엔오 뭐야 너 책을 밟았어 책한테 못어 너희들 이거 못 엄청 쉬웠어. 쉬운데 왜못 깨는 거야? 아 뭐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시크릿? 시크릿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맞는 것 같아 비밀의 길인가? 뭐지? 비밀의 길 좋아 좋아 여기 뭐야? 뭐지? 뭐지? 어? 누르면 어떻게 되는.. 어? 왜왜 음... 음? 어! 왜, 무슨 일이야? <웃음> 선생님이... <웃음> 와 뭐야 선생님 맞아? 선생님이 아니라 도깨비 같은데 아니, 진짜 야 학교 땡땡이쳤다고 그렇게까지 변하는거죠 그렇잖아요 전. 와 붕붕붜셔! 자 눈을 쏴 눈을! 도깨비 눈은 하나니까 말이야 안 보이면은 우와. 와 모자를 던져! 와 뭐야? 이놈 다시 처음부터? 와 너희들 참 잘한다 모자만 피하고 해, 깼다 뭘 줬지? 배지를 얻었습니다 역시 업적이었군 비밀 보스를 물리치는 업적을 줬군 음. 좋아 좋아 깼다 와 선생님 운동을 많이 하다나본데 잠깐 잠깐 선생님? 등이 굉장히 올고죠 어? 일단 끼 이거 로켓 먹고 와 선생님 여자친구인가 봐! 여자친구! 아까 그 선생님! 여자친구! 우리... 같이 하겠어 화장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누가 화장 이렇게 함? 자기 남자친구를 건드렸다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걸?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었나 봐. <목소리> 선생님한테 잡히면 책으로 머리를 꽂으셔 <웃음> 공부 많이 되겠네. 니야 잡혔다. 감히 우리 남친을 건드려? 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어. 저기 선생님 젊었을 때 시절인가봐. 어 되게 미인이시다. 아니 남자인데? 남자 되는 게 별로 미남이시다. 달라지시는 게 없으신데? 야 머리카락이 좀더 많아진 느낌. 와 이거 빨대 치부구나. 와 이걸로 우유 먹으면은 쭉쭉 들어가겠는데? 배 터져. 진짜. 어, 더더 어, 가져야 돼. 피하고 샥. 하나 더 갖고와? 응 아, 음. 끔찍하군 이겨베은 흡! 아 됐다 후 정말 힘들었어 어우 조심해 아 <웃음> 엄청난 솜사탕이야 잘 보고 가야겠네 이렇게 위로 봐야겠다 됐다 어 아, 뭐야 슈 연필이야. 연필 지우개. 음, 야 음, 이거 지우개. 뭐야 지우개 앞에 코나요? 아 어. 연필에 코로 솜사탕이야. 이게 솜사탕. 솜사탕처럼 보이니? <웃음> 누가 봐도 솜사 연필에 묻은 바이러스 같았어. 어 연필 사다리다. 어, 어 그렇네. 귀엽다. 어, 나 근데 내 캐릭터 흠. 모션이 이상해서 사다리를 제못 타. 아어내 아, 차네 느려 이거 뭐야 와 저기 뭐야 선생 선생님 왜 그러세요 오우. 선생님 너무 이상한 게 생겼어 오우. 오케이 와와와와 <웃음> 이렇게까지 전속력으로 학교를 와우. 도망치다니. 그만큼, 끔찍한 학교라 c o 지와 드디어 탈출한거야 애들아? 아. 어도망 g 자 이제 g 아, 드디어 왔구나 o 기 어디니? 와학교 o 이만했어 go, go, go, go, g 가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go, 사 o g <웃음> 선생님 죄송해요 그냥 선생님, 갈게요 선생님이 메가로봇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아 진짜 잘하고 아이아몬드가 된 선생님 후! 선생님을 파괴했습니다 후나 정말 못된 아이구나 선생님이라고 할수 없어 이 정도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빨리 운전해서 p c 방까 우리 학생이네. 운전해도 되냐? 면허증 없잖아. 아, 괜찮다. 내가 나도 내려가야지. 쟤 나도 곧 꺼져. 얘들아! 자, 이렇게 어이. 무시무시한 도깨비 홀래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나만버리고갈수 있었다! 야, 저기 도깨비다. 도깨비, 도깨비 쏴! 도깨비 쏴! 아! 자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구해하시해요저희요 좋아요, 좋만요 좋아요, 좋아요, 니다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